가라건된원컨된 <웃음> 모든 돌을 닦는 사람은 모들째자는 해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할 경우는 그냥 어조사로 봐라지요. 원컨된 돌을 닦는 사람은 박생방일하고 박착탐욕하고 탐음부도라고 어, 도가 없는 짓을 하는 것이 부도한 짓을 하는 것을 탐음이라고 합니다 탐내거나 또는 어, 염란한 그런데 집착을 하지 말란 말이죠. 박생 방이라고 방일을 되지 말고 박착 탐험 방일이라는 방탕한 것을 방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는 편안할 일자가 또또을 일자죠. 마음을 어, 그냥 아우제비로 방심하는 거죠 방심하고 방탕한 것을 방일이라고 말합니다 방일한 그 생각을 내지 말고 탐음에 집착하지 말고 여부 두연하야 불망조고어다 머리에 불타는 것을 구하는 것 같이 하여 조고를 잊지 말지어다 불탈연 자는 그래연 자를 불탈연 자라도 하지만은 원칙적으로는 불화변에 그래연 자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연 자도 불탈연 자로도 통하기는 통합니다. 통용을 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어, 이런 글자라야 되죠. 이것도 불탈 연자인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더 완전하죠. 여구 두연이라 머리에 불 붙을 때 뜨거워서 당장에 불 끌려고 하지 오래오래 시간을 두고 머뭇거리지 않아요. 머리에 불이 붙었다면 발등에 불이 붙거나 머리에 불이 붙을 경우에 빨리 구원하려고 불을 끄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와 같이 공부도 그야말로 참 머리에 불타는 것을 구원하는 것처럼 구원한다는 말은 불 끄는 거지요 그와 같이 하여 불망조고어다 조고를 돌아보는 것을 잊지 말라 말이죠. 조고란 말은 자기의 마음자리를 돌이켜보는 그것을 조고라고 말합니다. 조고한다. 반조한다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번역은 비추어 살피 말. 잊지 말라 했네요. 이런 말이 있어요. 조곡, 가카라가카를 조곡하라. 이제는 다리각자죠. 다리각자. 다리각자인데, 가카란 말은 대통령 각하 뭐 그런 각하가 아니고 내 발바닥을 발을 도,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고 각하가 마음자리를 각하라고 합니다. 본분 각하라고 할 경우에 본래의 마음자리마음자리를 여기서 각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각하라고 마음자리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하죠. 원래는 다리각자인데 다리 밑을 돌아보라 하니까 무슨 신발 바뀔까봐 신발잘 것이 이제 챙기라는 어떤 데 보면은 그신버섯 놓는데 옛날 절에 보면은 거의 다 조고각하라고 또 써붙인도 있죠. 그러나 원래 조고각하란 말은 자기의 본래의 마음자리 본분 각하 본분의 마음자리를 돌아보라. 돌아보라는 그 말은 돌아본다는 것은 반조한다는 뜻과 같아요. 반조 이런 말이 있죠. 반조 자성 자기 자성을 반조한다. 반조나 조고나 같은 뜻이에요. 그렇다면 각하나 자성이나 같은 말이고 조고각하나 반조 자생이나 똑같은 말이야 말만 다르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라. 돌이켜보라. 돌이켜보는 것을 조고라 하이도 하고 반조라 하이도 하고. 비추어 돌아보니까 의계 육진경계에 그달리지 말고 빛깔과 소리에 살리지 말고 자기의 본래의 주인공 본래의 참마음자리를 살피는 것 그것을 조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공부를 하라는 그 뜻이죠. 비추어 돌아보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화두를 드는 사람은 화두를 들고 연부를 하는 사람은 연부를 하고 마음공부를 부지런히 하는 것을 불망조고라고 표현한 겁니다. 관법을 하는 사람도 늘 치시각각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관법을 계속하는 것을 불망조고라고 해요. 부상이 신속하여 신여 조로하고 냉약 태산하니 냉약 석광하니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속하다 빠르단 말이죠 옛날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버렸죠 그러다 무상이 신속하니까 옛날 사람들 아주 세계를 주름잡는 병웅 호걸도다갖고만성천자나 그야말로 참 위대한 큰 영웅까지도 다 세상을 떠나버렸죠 거기다 무상이 신속한 거예요 덧없는 항상함이 없는 거 무상한 그 세월이나 무상한 살귀나 무상한 여러가지 법칙이 빠르고 빠르다 말이죠 신속하여 신여 초로하고 명약 서광하니 몸은 아침에 이슬과 같고 아침 이슬은 햇빛만 보면 빨라서 없어져버리죠. 명약 서광이라 목숨은서쪽에 일광과 같다말이에서쪽에 일광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곧 떨어지는 거죠. 조금만 있으면 캄캄하죠. 서산에 걸쳐서 해가 지는. 그러니까, 서광이란 말은 서산에 지는 해를 서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삼법인을 말하죠. 세 가지 법이. 제일 처음이 재행무상을 말했죠. 소성불교에서 이걸 제일 주장한 겁니다. 재행무상. 이 이야기 쉬운 것부터 말한 거예요. 재행무상은 이 이야기가 쉽죠. 모든 행은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말은 허무하다는 뜻이죠. 허무함 또는 변함 자꾸 변하죠. 덧없음, 이런 뜻을 무상이라고 하지요. 무상이란 말은 진실성이 없는 거죠. 시시각각으로 변천하는 거. 그래서 재행이 무상이다. 모든 행은, 열반경 탁국에도 재행이 무상시 생멸법 나오죠. 모든 행은 무상하다.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친지 아시겠죠? 행 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수상행식도 행이요 오온 가운데 색수상행식 12년에 무명행식 그것도 행이고 그런데 이 행이란 말은 여러 가지 그 심행 같은 거 마음을 심행이라고도 하지요 또 여러가지 그치행유외에도 어, 유행하는거 현행하는거 발행하는거 이거 다 모두 행절이죠 또 법도 법행이라고 하, 합니다 법행 행상도 마찬가지요 식수행상 이라고 하지요 불교에서는 첫째 식수행상을 알아야 되지요 식수행상 저런 것들이 다 식수행상이에요 저기 지금 써어놓은거 무슨 12기년법이니 육바람이니 무슨 사관이3 7조도품이니저 밑에 보면은 뭐 5음, 6음, 12, 저 18개 저쪽에 복잡하게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다 식수행상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말라식, 재팔식 그런 것들 그것을 식이라고 하죠 우리 의 인식의 주체가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라고 한 거예요 숫자는 그래서 식수나 침수나 같은 말이에요. 불교 수로로 침수라 하이다. 이건 숫자 숫자죠. 수학이라고 하는. 침수나 침수나. 마음도 여러 가지 8만 4천 번호가 있잖아요. 흰 오해나, 애오욕, 칠정, 오욕 같은 게다 마음에서 우러나지요 마음의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를 침수라 하기도 하고, 식수라 하이다. 그런 줄거리, 그런 길과 모습을 행상이라고 그래요. 유식론 같은 데는 특수 행상이 많이 나오죠. 오이백법 같은 거, 그런 행상도 역시 행이라요. 여기서 행이란 말은 흘러가는 존재들, 시간도 행입니다. 시간도 행이고, 우리 이런 말도 있죠. 음양오행 그것도 행이라요 음양오행 수학 금목도 또는 돈도 은행이니 그런 것도 행은 행이죠 시절도 유행 따라서 변하는 그것도 그런 유, 유행도 역시 행이고 시간도 행이죠 마음이 흘러가는 것도 유행이고 시간의 변천에 따, 따라서 흘러가는 것도 유행이죠. 유행 따라 변하지 않아요. 유행이 잘못된 유행도 많아요. 옛날에 예를 들면 하나 의복에 대해서도 이 양복 주봉 밑에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유행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먼지가 이리 다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서 별로 좋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몇년 전에는 또 이제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이 속으로 집어버렸죠.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또 요즘은 이제 옛날과 똑같이 양복 주봉을 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먼지가 막 들어가게 말해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은 따라야 되지만 나쁜 것도 또 이제 다시 유행을 하잖아요 그것은 유생적으로 대단히 안 좋거든. 지금 청소년들 바지가랑이가막 낙바닥이 질질 끄고 무슨 뱀이 이것이 낙바닥 스쳐가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침대 위에 가서 잘 건가 말이야 더러운 거 더러운 거 불결한 거이바지가랑이 밑에다 뭐 길게 해가지고 무슨 미달 빠진 닭같이 말이야 <웃음> 그런 유행은 별로 안 좋잖아요. 유행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거든. 그런 것들이 다 유행이라요. 현행이라고 하는 것 현재 어, 행하는 것. 마음도 현재 일어나는 것이 현행이라요. 현행범. 주인도 지금 당장에 죄를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현행범이죠. 범죄할 성능을 가진 사람은 아직까지 에, 범죄는 안 했어도 범죄할 우려성이 이, 있는 사람들은 현행범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종자범이든지 또는 미래에 범죄할 그런 우려가 있겠죠 현행 발행하는 것도 행이고 은행에서 발행하든지 무슨 법원에서 뭘 발행하든지 발행하는 그런 행들이라요 그런 행이 모두 다 무상하다 마음이나 시간이나 흐르는 모든 법칙이 우주 법칙이 다 재행이라요. 재행은 무상하다. 그거 틀맞는 사실 아니요. 부처님은 설법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건 이해하기 쉽지않아요 시간적으로 허무하고 더 덥고 변하는 것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요. 재행무상이 바로 고집과 같은 내용이라요. 고집별도 할 때, 그 다음에 가서, 두 번째 가서는 좀 어려워요. 이제 삼법이 처음에는 쉬어도 나중에 가면 좀 어려운 걸 빨해요. 처음에는 쉬운 거 빨하지만 두 번째만 해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제법이 무아라. 우리는 무아라라는 그 인식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부처님 설법을 통해서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장자나 그런 성인들의 그런 교훈을 통해서 무아의 도리를 어렴풋이 무아라고 하니까 무아인줄 알지 실지는 무아를내 마음을 통해서 체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깊이 깊이 살펴본다면 따지고 본다면 모든 법은 무하다. 나라고 하는 게 없어. 분필도 내가 분필이라 하지를 않아요 해가 비추면서 내가 지구를 다 비춘다는 게 없어. 또 우리 중생들이 나라고 아집을 내지만은 실질는 중생들이 나라고 착각했던 아집은 본래 없다는 거요. 이 몸을 나라고 하지만은 이 몸이 본래 있었던 건 아니죠. 70년 전에 없었죠. 또 앞으로 70년이나 80년 후에도 없을 것은 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게 없는 건데 중생들의 뱀이 될 때는 뱀 몸을 다, 나라고 할끼고 고양이가 됐을 때는 고양이 몸을 나라고 했을 거고 쥐가 됐을 때는 쥬 몸을 나라고 했지만 은 나라고 할게 없다는 거예요. 험한 거라면 그것도 재행무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법이 나라고 고집하는 아집성은 본래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를 주장하죠 소성불교에서 무화의 도리만 철저하게 깨달아도 아라하니 되는 거예요 삼독 번외를 벗어나요 탐진치 삼독 아집으로 말미암아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지 않아요 무화가 된다면 욕심 부를 것도 없고 죄를 지을 것도 없는 것이고 어 덕내거나 뭐 어리석은 짓을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좀 어렵잖아요 제법이 무가요 모든 법은 나라고 하는 게없다 말이에요 그걸 깨우치야 이제 성자가 되죠. 세 번째는 또더 어려워요 세 번째 가서는 이제 불교 진리 열반 적정 이거 할게또 어렵잖아요 열반은 고요하다. 날반인데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이란 말은 생사 해탈, 지극히 고요한 자리. 열반적정이라. 그래서 여다 인자를 붙여가지고 재행 무상재법 님 무아인 열반적정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를 통해서 정말 본래 진리를 터득해서 마음이 피고 고요한 자리 피고 고요한 자리를 깨달을 때 열반 적경인을 얻게 돼. 열반. 고집 멸도나 같은 말이요 앞에 것은 고집이고, 뒤에 것은 어, 멸도고. 예? 그러니까 소성불교에서 사제법이 제일 구체적으로 잘 되었어요. 앞에 고집은 세속법이고 세간법이고 뒤에 별도는출세간법이고 12년은 전부 다세간법이죠안 좋은 것만 다 나왔죠. 12가지가 예? 육바람일은 다 좋은 것만 출세간법 제일 좋은 것만 나왔지 사제법은 좋은 것, 좋은 출세관법 또는 나쁜 세관법 나쁜 세관법은 괴로움과 쌓임 괴로움이 여러 가지 그 고통이 업과 번외로 말미암아 생겼다 해서 업과 번외를 쌓임이라고 하지요 쌓일 집자, 고집이라는 집자 그래서 고집 멸도 사제가 세관법, 출세관법을 다잘 밝혔어요. 이건 세간법이죠. 그 다음에 멸도를 말했죠. 원인을 나중에 말하고 결과부터 먼저 말한가요. 이두 가지는 출세간법 속세를 벗어난 법 그렇다면 열반격정인이 이거고 이두 가지는 고집에 해당이 되고 재행무상 재법 무과 같은 거 재법 무와는 원칙은 두 가지 다 통하지요 출세관법에도 통하고 세관법에도 통하지 이 가운데가 있어 가지고 양쪽으로 다 먹죠 삼법년이참잘된 거예요. 삼법년만 제대로 터득해도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인 됩니다. 법인이라서는 틀림없는 법의 옥세와 도장과 같은 거. 확정을 지을 때 도장을 찍죠. 결제를 할때 도장 찍죠. 도장은 틀림없는 것을 요즘에 인감도장, 그게 그 사람을 대표하고 그 사람을 확인하는 거죠. 인감증명이 들어가야 등기도 이전하죠. 그와 같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거, 결제하는 거, 또는 확실한 거, 틀림없는 거. 그래서 나라 임금은 옥세와 같고 또 사람대로 도장과 같다 해서 틀림없다는 것을 도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세 가지 법인이다. 세 가지 법인이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역정. 이것 알기는 쉬워요. 그런 이것부터 좀 알기가 어려워요. 이건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무한은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데 이걸 또더 어렵죠. 여, 열반이 고요하다니 고요한 열반이 먼거 말이죠. 우리는 한시 반시라도 고요한 열반을 지금 체험을 못하고 있죠. 마음이 항상 어지럽고 복잡하고 시끌사끌하고 마음이 상당히 들뜨고 마음에 어, 요란이, 요동이 많죠. 고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열반, 고요한, 고요한 그 열반 적정인을 사실상 모르고 있죠.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거둘 때이 열반 적정인을 터득할 수가 있어요. 정말 고요한 거예요. 깊은 산 중에 그 소리 없이 고요것 보다 더 고요한 자리가 마음의 고요함이요. 마음의 고요함 그 자리가 바로 열반 적정이요.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처럼. 꿈도 없고 생각이 없을 때가 깊은 잠들 때죠. 깊은 잠에는 정말 그 자리는 참으로 고요하지요. 깊은 잠들때뭐 무슨 복잡한 생각 없었잖아요. 그건 시끄러운 것도 없고 말이 그보다 더한 것이 열반의 고요함이요. 열반의 자리는 지극히 고요한 자리. 그거 알면은 도통했다고 하는 거요. 열반의 고요한 열반짜리 마음은 비고 고요한 거니까 또 고요하면서 밝고 밝으면서 비고 고요하고 그것뿐이요. 마음의 본체는 비고 밝은 거요. 비었단 말은 고요하다는 것이에요허정이라 비고 고요하고 또밝고 밝은 거. 우리는. 마음을 밝히지 못해서 마음이 항상 흐리 터분하고 흐리멍득 하고 또 불분명 해가지고 멍하죠 그러나 본래의 그 마음자리, 부처의 마음자리는 항상 비고 고요하고 밝은 거죠 밝은 거예요 원명상적조라. 원명상적조가 열반이요. 열반을, 열반경에서나 육조단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열반이란 말은 원명, 둥글고 박다 말이에 또, 상적조라. 항상하고, 항상하고, 고요하고, 비춘 자리 비춘단 말은 박다는 뜻이죠. 원명이란 항상 고요하니까 적정이죠 족조단경에 부상 대열반 원명 상격조라고 나오죠 부상 대열반이 원명 상격조 열반을 큰 대자를 놓아주고 대열반이라고 했죠. 또는 부상이라는 또 관사를 더 붙이고, 부상 대열반이 원명 상접교라. 둥글고, 태양처럼 둥글고, 박고, 항상 고요하게 비추는 거예요. 고요하고 박다는 말이에요. 육교단경에 나왔죠. 부상, 대열반이 원명, 성격조, 언어범무은 이기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은 죽는 것이 열반인 줄 알아요. 죽는 사람은 열반했다고 하고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은 죽었다고 말을 하고 죽는 것이 열반인 줄 한단 말이야. 죽으면은 참 세상 끝자이니까 고요하고 <웃음> 죽어서 모든 것이 다 끝맺음 한 거. 또 외도는 지비도 아니라 범부학 어리석은 사람은 죽는 것으로 알고 외도 이단어이단어 도를 다른 힌두교나 바라문교 모두 그런 의도들은 열반이 없어지는 걸로 집이 단하며 없어지는 걸로 고집해서 여긴다 여긴 하유자를 여긴다 이건 단멸 열반은 완전히 끝장 나버린 것이 열반으로 의도들은 그렇게 고집을 한다만. 제구 이승인는이승을 성문연가 소송법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 제구 이승인는 복지 무작이라 그건 아무것도 작용이 없는 걸로, 빼갈이 없는 걸로 말을 한단 말이야 그것은 다 진속, 청소계라다 감정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건 육십이 개는 근본이다. 62가지 소견을 일으키는 쓸데없는, 맞지 않는, 부질없는 소견의 근본이라고 욕주단경이 나오죠. 기억나죠 이거?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안 나죠? 예? <웃음> 부상이 신속하여 몸은 아침에 이슬과 같고 초로인생이라고 하죠 초로인생이 내나 아침 이슬을 가르친 거요. 예 명약 서광하니 목숨은 서산에 걸친 해와 햇빛과 같은 금일 수존이나 명약 남보라 오늘날에는 비록 존재하고 있으나 오늘날에 살아있다 해도 명약 남보라 명이란 말은 명일을 가르킨 겁니다. 밝은 날, 이 다음 날을 여명이라고도 하고 명일, 밝은 날, 그 다음 날을 명일이라고 해요. 명일에도 또한 보전하기가 어려워. 오늘 있다 해도 내일 그 뜻이 요 명자가 내일은 또한 보전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양이 똑같은 인사말을 해요. 서양에서는 밤새 안녕하십니까? 밤새라도 죽을 수 있거든. 에? 그러니까 그동안 안 죽고 잘 살았습니까? 그 뜻이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서양에서는 굿모닝 에? 아침에 좋은 아침이 되었냐고 아침에도 잘 계셨냐는 그 뜻다뇨. 밤새 만행이나 뭐 군모니나 같은 뜻다요 매년 남보이 때문에 그런 인사말을 해요. 손떨어지면 그냥 간단 대사이죠. 인명이 제호흡지가 아니라 사람은 목숨은 호흡하는 사이에 있어. 호흡이랑 하선 잠깐 들어 쉬다가 내쉬지 보대도 죽는 가 내쉬다가 들어 쉬지 보대도 죽지요. 그러니 절수 제의 거다, 간절히 모른 얘기 뜻에 둘째다, 위를 하라 말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깊이 각오를 해서 간절히 모른 지기 부디 그 말이죠. 뜻에 두어서 도를 닦을 이 살아 있을 때 마음 공부를 해서 해탈을 얻는 것을 유의를 해라 그 말이에요. 유의하는 것이 제이죠